채나아는 메이플 하고 있어요 <웃음> 아까 전까지는 저랑 롤 했는데 아 맞다 했어? 아까 롤 했는데 아 말해줄 거 했어? 있어 나 여기 노트북 이거 아 그래서 지금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제 노트북 <웃음> 아니 여기서 롤 하시는 위지원 계세요 혹시? 저요 저요 위지원이야 너? 네. 아니 내가 부시에 응. 와드를 박으라고 했는데 응. 여기다 박은 거야 <웃음> 부시 앞에다가 <웃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진짜 아니, 제가. 웃겨. 야, 저기 가서, 아, <웃음> 저기 가서 와드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어, 몰라? 박았어. 이랬는데, 네, 네. 딱그 봤는데. 여기다가. 아니 부시에다 설치하라는데 부시 앞에다가 이렇게 딱 <웃음> 설치를 한 거예요. 아 진짜 웃겨. <웃음> <취보여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그렇게 화내면서 알려줄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 이 정도는 맞아잖아. 화가 나안 나, 어? 아니 그렇게 화내면 를 화가 나안 나. 나. 나. 그래도 그렇게... 제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제가 <웃음> 네, 이제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그렇지. 열심히 다 밀렸어? 때려서 잡아놨는데 이제 예나가 갑자기 어 예나 예나님이 킬 먹었습니다. 그가지고 아, 진짜, 바로. 킬배 아, 먹었어? 아, 너무나 도 못하겠어. 무서워요.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일반 게임이야? 응. 무서운 선생 그래서, 얘나, 아, 잘했어. 뭐, <웃음> 내가 서포트 할게, 그냥. 제가 원딜이었거든요. 아, 무엇이라 했어? 아 근데 얘나 처음이니까. 아 서포트는 그래서. 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서포트 모르겠지. 할게. 그냥 내가 아, 서포트 할게. 얘나, 화이팅. 근데 얘나 잘했어요. 한. 뭐, 했어? 엄청 많이, 민스포춘 뭐 했는데. 아, 미뽀. 얘나 엄청 잘했어요. 옛날엔 진짜 못했는데. 근데, 또 알려지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아, 예, 예. 리가또잘하더 알려지니까 신나서 하던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원 아니, 그리고. 여기 제 방이거든요.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 <웃음> 그, 미니언을 제가 먹잖아요, 원딜인데. <웃음> 미니언을 먹는데. 예나야 막타 먹으면 안돼 이랬는데 맞아. 왜? 미니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웃음> <웃음> 서포트가 미니언 먹었어? 어. 와 <웃음> 미니언을 진짜 먹자 뭔소리예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그냥 설명하기가 그냥 너무 먹었어요? 어려운 거야 막타는 먹으면 안돼 이거 근데 못 알아듣잖아 왜냐면 처음이니까 아니 음. 처음이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저번에 아예 모르고 시작한 거잖아 아. 그래서 그냥, 그냥 아니야 먹어 그랬어 <웃음> 열심히 먹더라고요 어.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은근, 알려주면 잘할 스타일이에요. 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했을 때보다 잘해요. 어... 내주는 대신, 와가지고 이렇게. 어, 은비 언니 노래 부르는데? 언니! 은비 언니! 브이앱하고. 빨리 있어요. 와봐요! 브이앱 좀, 브이앱 좀. 언니, 저브이 v... 어떻게 언니, VF. 저희 V번 있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물은 어마가 아니 뭐든지 다다 짭파 있지. 마이츠. 짭파겠지? 응. 콜라 언니만. 응. 저희. 응거 무슨 소리예요? 은비 언니 노래 소리요. <웃음> 예나랑 해원이랑 폐완무 뭐 어때? 언니 한 입만 달라 해놓고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요? 그거 다 먹었어. 아 맞아 언니 한 입이 좀 많아. 우리 폐완무 뭐 어땠니? 어, 메이플 몇 가지 키웠냐? 저요 언니 저 이제 시작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메이플을 시작했어요. 예나가 미연이 때문에. 맞아요. 메이플 온전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나 그런 아, 게임 너무 힘들어. 걱정해 지금. 원래 게임이 재밌는 거 저 사실 테일즈 런너 파긴 한데 맞아 솔직히 사실은... 테런파기죠, 테런 파기죠 아니 그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제가 들어가면 시간의 미션이 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웃음> 네 제가 언제 들어왔고 이게알 수가 있어서 아 이게, 이게 들어가기 조금 창피해가지고 <웃음> <웃음> 민주도 메이플나 때문에 었는데 맞아 민주도 메이플해요 은변이 때문에 신기하지? 민주도 어, 안할것같아 야, 메이플 랩100 넘는데? 저 이거랑 고민했는데 이거랑 이게 없죠? 이거랑 언니 백이라고요백 넘어 넘어 100, 100 넘는데요 메이플 크랩 당연하지 랩. 130 몇인가? 얼마 안됐어 어, 김민주 왔다 김민주 아, 민주야 네 메이플 몇가지 켰지? 저요? 민주 딱 봐도 한 30이네 <웃음> 아니요 <웃음> 어, 맞지. 그 나의, 나의, 오늘 안에 잡어 을알것 같아. 150. 그래도 그러니까, 어, 오늘 아, 안에 최애나가 잡겠네. 60몇? 60몇까지 했던 거 같은데. 민주 인내의 슈퍼다가 인내 깨질 뻔. 야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야. 웃음> 진짜 저는 아 케이스가 있거든. 인내 쓰요. 언니 그, 그 스카니아 인 사람 많네, 많은 거 같아요. 저요 저요 저요 오. 그 언니 뭐예요? 언니 법사예요? 언니 법사래요. 아 다시 썬콜. 썬콜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민주 궁수였나? 저 궁수요 <웃음> 왜 궁수했어? <웃음> 장이랑 닮은 거야요 <웃음> 너무 잘 어울립니다 궁수였어요 <웃음> 잘 어울려 팔 쏘고 싶어서 <웃음> <웃음> 네저활 쏘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 이거 직캠 나오나? 오늘 한 거? 어, 오늘은 나오나? 오늘은 안안 안 나오지 않을까? 오늘 나오나? 아 오늘 나오려나? <웃음> 원래는 오늘 아닌데? 아니 민수랑 <웃음> 같이 키웠던 데가 엘리시움인가아 루나다 루나 루나 맞지? 루나 루나 루나랑 같이 키운 데가 루나고 이번에 예나랑 같이 키우려고 했던데 스칸이야. 아라 그렇대요. <웃음> 나잘 <웃음> 모르겠어. 난 집에서. 넌새머도 예쁘다. 언니 어째 새머리 그래요? 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어. 새머이안 맞다가. 언니, 언니 지금 괜찮아요? 언니도 한번 나가봐. 아, <웃음> 아, 야 예나. 예나 나 예나. 예나 나와 봐. 예나. 나와 봐. 예나. 예나와와 거 와, 와,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카메라 돌아왔어 여기 다 나오면 오늘, 웃기겠다 예나 너 나가면 진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예나 눈만 나와주면 안 돼? 아니 이랬는 카메라 진짜 뜨는 어, 아니야? 아니 핸드폰. 안 돌릴게 눈 한쪽만 나와줘 헤어밴드긴데 <웃음> 그 <헤어맨. 웃음> 잠깐만 제가 전화줄게 언니 있어 타싱 예나 빨리 <웃음> 아니 눈도 안 나왔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뭘 나와야 <웃음> 푸이님 어 언니, 언니 진짜 예뻐요. 아, 언니, 언니 지금 잠깐만. 아니, 똑같 아, 민주야. 민주도 똑같아. <웃음> 민주는 그 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민주야. 그 아, 아까, 그 바지, 아, 아, 아, 아 바지, 바지 뭐야, 이거. 바지, 아니, 나도. 아, 앞 소파에 아, 앉자마자. 아, 민주야, 이거 바지야? 물어봤다고. <웃음> 민주야. <웃음> 어, <웃음> 선물이라고? 아, 너무 웃기다. 야, 예나야. 예쁘대. 예뻐요. 귀엽. 나와도 돼. 근데, 예나야, 너코구멍다 봤대. 어.. 왜 그랬어? 니민주 머리 안 감아도 이쁘대 okay. 아아.. 어.. 어, <웃음> 어 미쥬아.. <미소. 웃음> 네 <됐겠네? 웃음> <됐겠네. 웃음> 민주야 머리 안 감았어? 어.. 오늘은 조금.. 하하하 어.. 미주원 지금.. <웃음> 연 <웃음> <웃음> 예나야 어디가? 어? 아왜 그 도망가? 어? 아니 메이플에서? <웃음> 네. <웃음> 메이플에서? <웃음> 위주한 확성기로 예나 찾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최연나서 있거든요 아, 메이플 11일 메이플에서. 11일 메이플에서? 아, 레벨 1 1일이에요까 파노라마 할때 그래? 파노라마 노래 나올 때 위주한이 우리 확성기로 찾았다고. 안머리 <웃음>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제일 세잖아요 아, 그것이 돈 많이 써요 롤이 좀많은요 맞아 롤은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 저는 돈안써돈 쓰는 돈돈 네. 돈 아, 아, 게임 그래요. 솔직히 평하긴 하지 돈만 있으면 하지만 난 없다 아니 돈 쓰면 아, 게이머한테 돈 쓰면 아, 안돼 실력으로 안 싸워야지 실력으로 싸워야 돼? 그러면서 유미 맨날 타고 다녀 유미 맨날 저는 근데 저 사람들이 저 원딜 하는 줄 아는데 저 원딜 아니다요? 어? 아, 탑이에요. 저 탑이에요, 탑. 띠몽. 띠몽. 제가 같이 하는 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라랑뭐 이렇게 하는데, 음. 그 오인을 하다 보면 제가 탑을 원래 안 가는데 탑을 가게 돼서, 어쩌다 보니 탑을 하게 되었네 어, 저 <웃음> <웃음> <전> 맨날. <웃음> 게임? 어? 어네 있어요. 게임하다 위즈원 만난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어요. 있어, 이름이 뭐였지? 있어. 뭐 아이즈원 사랑.. 뭐 좋아해? 뭐뭐 뭐 그런.. 은베현이 뱀 만난 적 있어. 그런 네임이었는데 근데 그판 내가 졌을걸? 아닌가? 이겼나? 이겼나? 졌나? 아니 그래서 날 너무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화나가지고 아, 나 아이존이라고 한번 봐줄까 생각했어. 응. 말할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니, 네. 언니, 그날 너무 때려가지고 까봐요. 제가 좀 아, 저 아이존인데 <웃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근데 이겼었나 기억이 안 나. 근데 닉네임이 잘 아이존 뭐뭐뭐였어요. 뭐. <웃음> 어. 쿠라가 최근에 애니 추천해줬지 않아요? 아 뭐였죠? 지즈 스카이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야 잠깐만 뭐, 진정해봐 방금 이런 아, 일어... <웃음> 저기서 방금 저거 갔다 왔다니까요. 어? 어? <웃음> <방금 소리 들으면서 웃음> <점프해>? 뭐라고? 지즈 스카이센 지즈 스카이센 재밌어요 귀여워 아, 스카이센 그뭐라했지 뭐, 한국어로 뭐라 했지? 아, 뭐. 주술 어쩌고였는데? 주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보라에서 캡처해놨는데 잠깐만 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채팅을 했거든요 주술 회전! 그거! 맞아 <웃음> 진짜 인정한다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웃음> <이나야>. 보고, <있, 웃음> 보고 계세요? 주... <웃음> 주술 회전 보고 계세요? <웃음> 진짜 재밌어 피가 많이 안났는요 진짜 재밌대요 저저 저 좋아할 거라고 그랬, 그랬... 저도 좋아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 싫어하는 사람 게를 그렇죠. 쓰면 안될안 음, 되고 진짜로 제가 한번가볼게요 그래? 너는 매력 어. 있어. 아니어 맞아. 이게 추가된 거야. 민주가 게임을 알려주는 날, 야, 날. 민주가. 좋아. 좋아. 민주가 예나 알려주는 <웃음> <날도> 와 민주가 얘나 알려주는 날도와 어 뭐지 <목 Ellie> <Lots>. 나도 처음이야 그때가 생겼는데 어나 게임 잘하다 봐 우리 세이즈 때생각났네아 죄송해요 언니가 너한테 뭐라고 아나 테러는 나좀 어려운 거 같아 아, 근데 지금 일단 전 현실 세계에서도 달리기는 못해요 달리기가안 맞는 거 같아 우리들이 밖에서 처지방학이라 게임 게임 되나 게임 노트북인가 네저 롤할 건데요 아 나도 <너무> 하고 싶 그거 깔면 안 되나 메이플 메이플 제 거예요 근데 용량이 좀 큰데 깔게 해주세요. 유현미가 <웃음> 자꾸 노트북 제 거에 메이플 깔아달래요. <웃음> <웃음> 그걸로 하게 해주면 안 되나? 어 언니 어? 어? 스킨은 에일인데. 야 민지 얼라봐봐. 야민민주 걱정하시죠? 오늘은 안 돼. 야야 옆에 메이플 메이플. 어, 어. 깔아도 돼 아까봐. 언니 안 돼요. 음... 언니 메이플 만할 음... 거잖아요. 아, 네, 네, 네, 네. 소용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 야, 여기 너무 무서워. 옆에서 자꾸 들리세요. 이거 소리? <웃음> 들리세요 여러분? <웃음> 위주원이 깔아졌다는데. 깔게 해 주세요. 안 돼요. 리지원 깔게 해 주라고 했는데. 안 돼요. 운변이 <웃음> 아침까지 메이플말것 같아. <웃음> 언니 웨이플만하거잖아요 아니 근데 풀만 하고잖아요. 난 연습이랑 뭐, 같이 뭐, 병행하는 데 게임이야. 갑자기 연습이 왜 나와요, 언니? 어, 너, 야, 이거, 이거 진짜 속상하다. 언니 조금 속상하다. 피자 눈물 젖고. 이빨에 네. 소스? 오, 벌써 골렘을 잡으셔? 네 골렘한테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이나 괜찮은데? 리스트랑. 아, 아까 재즈 잠깐 데려왔었어요. 제제 니 진짜, 생일이 진짜 생일이 크라 좋아하지 않아? 맞아 인기 많아. 아야 <웃음> 이거 막 이거 진짜 너무 웃겨서 보여주고 싶은데. <웃음> 아 민지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좀 멀리서 보여줄게. 멋아미안하아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좀 내? 얘좀 가려서 보여줄게요. <웃음> 민지 보여준다? 얼굴 한, 얼굴만 좀. 잠깐만 한한 여기서 보여주면 될까? 한 여기서? 이거 어디서 가죠? 맞아요. 여기서 아, 잘 아, 봐요. <웃음> 아, <아니, 웃음> <너, 너>, <웃음> 너무 좋 아, 제니가제재가 쫓아간다고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니 그래놓고 갑자기 또저 멀리서 빨리. 진짜 귀엽다, 귀엽다 <웃음> 이러고 쫓아오면 갑자기. 아니 <웃음> 귀여운데. <귀엽다. 웃음> 도망가하고 <웃음> 싶은 마음 뭔지 알죠. 아, 저 귀여운. 좋아하고 싶다고요. 귀여운데 혼자 좋아하고, 좋아하고 싶대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가 밝아서 좋아요. 시원해. 너무 작아. 음. 너무 말랐요 너무 아, 어, 말랐어. 호라 좋아해. 호라 진짜 어, 좋아해. 왜안 맞아? 응. 가안 맞아? 아, 오케이. 감당할 수 없을까? 나 깔게 해줘. <웃음> 나 여기 누워있잖아. <웃음>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바라봐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웃음> 저 뭐야? 저, 얘 나왔어. 혹시 지금 메이플하고 계세요? 위즈원? 대박. 위즈원 <웃음> 혹시 메이플하고 계세요? 이지원 만나다. 예, 예나, 예나 예나 갑자기 예나 당황하는데요? 예나 갑자기 당황하는데요? 예나 찾으러 어떻게 오, 오, 알았지? 오, 어떻게, 오, 찾았지? 오, 오.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찾은 거야 저거? 찾았다. 야 예나야 찾았다 올라왔어. <웃음> <웃음> 아 무서워. 오, <웃음> 아 무서워. 이지원 책에서 찾다. 이지원 책. 혹시 걸렘 잡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맞아 <웃음> 파티 좀해 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우리 애나랩낮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요 도와주세요. 니와주 줘. 요도 저기 세요도주세요도 저기 있는데 저기 지금 세요도주주 파티다모였어 <웃음> 파티야 <웃음> <웃음> 파티 잠시만. 이준 <웃음> <유지원> 뭐 <왔어? 웃음> <유지원, 왜 웃음> 모였어요. 이준 왜 모였어요? 치킨 시키고 끝나고 저기로 다 모였어요, 이원 지금. <웃음> 아니, 이거 파티야. <웃음> 아, 진짜. 아니, 귀여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아, 어, 나잠만나좀 구경하고 어, 싶은데? 이거 무슨 일이야?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요. 와, 저한테 미치는 거 아니야? 저 한번 어. 보고 올게요. 어, 저 한번. 야, 진짜네. 진짜. 아 저, 저, 찍어도 돼요? 그그한 아, 어, 번. 아니, 저, 이거 저, 이거 찍어. 한대 잠깐만. 아이고, 한 아니, 만일,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유, 아, 대박이래. 아유, 이렇게 철 나는 게임이에요. 어, 여기 누가 랩이 높나 봐. 오 어, 그래요? <웃음> 와 대박이다. 나 지금 이런 거 처음 봐. 와 어, 저도. 나 이런 거. 원래 이래요 메이플? 어. 와 이거 안녕하십니까? 기술이에요? 아예나요 이거 스킬이. 스케일이... 언니 원래 이렇게 1억이나 떠요? 패미팅 디즈니 팬미팅 지금. 에디. <웃음> 아이고. <웃음> 오늘 네. 저 행복한 예나의 뒷모습이래. 네, 네 그렇죠? 행복한 이제 예나 지금 행복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게임이 어떻게 여러분이. <웃음> 안 돼. <웃음> 여기서 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대요. 안 이러시면 안 <웃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안, 안 된대요. 어? 치약 설? 어. 게임 깔아 됐는 줄 알았어. 치약 설? 응 음, 조율이가 그냥 잠결에 그폼플렌징으로 세수해야 되는데 잠결에 치약으로 이렇게 세수해가지고 다시 세수했어. 진짜 <웃음> 조율이 진짜 아이고. 아, 다기 죄송을 다하기, 다하기. <웃음> 진어려움 아니 콜라가 없네 <웃음> <웃음> 갖다 줄까요? 어 괜찮아 <웃음> 갖다 줄까? 이거 치워봐 내가 갖다 줄게 어, 언니 메이플 깔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연스러워. 제가 <웃음> 노트북 좋아. 깔고 라면 먹었는데 이거 치워버려티안하지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완전히요 <웃음> <웃음> 어, 커 카톡 는데 아니 나코 너무 귀여워 요새 나코, 진짜 나코 배 아프다고 막그 뭐지? 무슨 배에 펭귄 화폐? 아, 제가 아, 처음 봤는데 근데 그거 되게 귀엽, 좋더라 아, 그 사진 보여줄게요 제가 너무 귀여워 너무 <웃음> 응, 귀엽죠? 아니 배에 펭귄 화폐?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 <웃음> 이거 V 한 거라고요 근데 나코 귀엽죠? 약간 다 얘기를 오버하게 아, 말하지 아, 않나? 아 맞아 나코, 진짜 웃긴 나코, 나코 게 나코 <웃음> 팔이 아프대 정황해. 그래서 팔이 왜, 유진이랑 내가 팔이 왜 아프냐 했는데. 양치하다가 팔이 아프대. 양치 너무 열심히 해서. 아, 근력도막 그러니까, 양치 이렇게 아프냐. 하지 않아요? 막 갑자기 뭐 아, 이럴까? 누가 아니, 양, 진짜 어이없어. 막, 누가 양치, 어이없어. 유진이랑 아프냐. 내가, 아프냐. 내가 아프냐. 누가 아프냐. 양치를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하지? 아프냐. 이랬는데. 아프냐. 아니, 이렇게 아프냐. 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거. 아니, 어, 그렇지. 나 다리도. 너무 아프지. 나그 연골이 진짜 웃겼다. 아, 맞아. <웃음> 아, 맞아. 뛰어 <웃음> 아, 맞아. 어, 너 나코, 양, 연골이 그, 아파요? 그 네, 바닥에, 그 검은색만 밟기. 그, 자, 그 바닥에, 이제, 들어봐요? 바닥 보면 검정색이랑 하얀색깔 타일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정색만 밟아야 되는데, <웃음> 나코가 검정색만 밟아서. 진짜 열심히 뛰어가는 거야. 거야.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아. 어, 나코도 연골 아프다며, 아니. 다 <웃음> 뛰고 나서. 아, 맞아너 연골이 아파다다 뛰고 나서. 다 뛰고 나서 아프대. 맞아, 맞아. 진짜 아프대. 열심히, 나그 뛰어오는 것도 같으냐고. 있어. 나 이거 찾아야겠어. 진짜 고양이 같다니까 왜 어디서나 잘자 아, 어디서나 <웃음> 어, 잘자 진짜 어디 바, 그거 바뀌었는데 <웃음> 다 아니 너무 예쁜 곳인데 다 슬카 찍고였는데 <웃음> 너무 <웃음> 예뻐서 다 사진 찍고 있는데 쿨아 자고 있어 뒤돌아보니까 <웃음> 나 내가 폰을 바꿔가지고 지웠나어 있다 있다 있다. 음?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주무도 강아직너한테 필요 어어 지금 필요어쟤 있어. 쟤는 듣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 너무 고 있어. 듣고 있어. 듣 그거밖에 없어? 아니 있어 야. 또 있어 자, 자 싱싱해 채용기 제가 오. 찍어뒀거든요 올리려고 봐봐요 무서웠어 이거 처음이라 이거 자돈으로 가잖아 위안은... 맞아 이거 자전으로 가는 거야 오, 귀여워 갑자기 이렇게 이다니까 <웃음> 너무 재밌었어 춤어 이겼어 왜지? 이번 이번에 뭐, 뭐, 파노라마 춤 <웃음> 진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봄비 언니 이번에? 화노라마 춤 어려운데 네. 춤 어려운데... 아, 완전 어려워 너무 어려 근데 뭔가 근데 재밌어. 시퀀스 같은 응. 시퀀스 맞아 어... 시퀀스도 시퀀스가 더난 화노라보다 마 시퀀스가 더 어려웠어 어, 그러니까 그 느낌 너무, 살리기가 어려웠어 너무 어려워 한 번만 숨 찬다고 해서 또 아, 맞아 에이. 어려웠어 이 느낌 아, 근데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에이. 잘못한 재밌어. 거 같아서 미장아좋워 미장생 노래 좋아 미성아 소 아쉬워요 와. 아, 어, 우와. 방금 누가 밸런스 게임 했어. 비올레타 다섯 번, 환상동아 다섯 번, 파노라마 다섯 번, 시퀀스 다섯 번. 시퀀스 다섯 번. 뭐가 제일 낫다고? 그 중에 골라. 아, 제일 쉬운 거? 아니, 그냥 하고 연습할 때 다섯 번. 비올레타, 시퀀스, 시퀀스. 파노라마, 환상동화. 다섯 줄 줄도 재밌어. 여러분잘 생각해야 돼요. 시퀀스를 더번더 나은 거. 이거 15분 동안 나. 숨을 참아야 된다는 근데, 거야. 근데 파노라마도 카나라무스 스너 노래 재밌는 거 추는 게 좋죠. 음. 시퀀스 좋다. 재밌어 뭔가. 음. 시퀀스 짱 좋아. 시퀀스 노래 좋아. 아, 근데 시퀀스 딱 좋아. 처음 들을 때부터 아, 완전 좋아. 좋다고 생각했어. 맞아 맞아. 이 노래 좋다 이랬어. 음. 와, 아틀란티스. 아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진짜 너무 귀엽던데 다 아, 어제 보면서 너무 귀엽... 귀엽더서다 귀엽다 생각했어. 오늘 애틀란티스 진짜 귀엽지 않았어요? 다 너무 귀엽어 언니 언도 응. 양갈래 완전 귀엽던데? 예나 앞머리 아니 예나 언니 그 잠수하면서 처음 듣 굉장히 너무 귀엽지 않나 <웃음> 맞아 최연아 <최애아스> 진 귀엽더라 나는 <웃음> 너그 시대 사람인 줄 알았잖아 <웃음> 진짜 떠 그거 앞머리 나 <웃음> 희토미를 잘 가지고 그니까 언니 그 앞머리 <웃음> 언덕 기르나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빚지 그러니까 바라네 그니까 러잘 살렸어 근데 이거 하고 너무... 잘린 거지 언니 너무 잘어울려 맞아. 예나 예나 진짜 너무 귀여웠대. 멋있어, 채원 그냥 다 진짜 다. 귀여운 것도 할수 있는데 멋있는. 거 맞아, 예나 진짜 잘해. 또또부끄러워막 아, 아이 이러면서 또 웃고 난, 있어. 부끄럽네. 잘자. 잘자. 잘자요. 잘자요. 간다. 달자요. 바이바이. 많이 먹고.